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락입니다. 오늘은 4k 모니터 두대를 이용해서 윈도우 pc 와맥 pc 맥북을 같이 사용하는 부분들을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보이는 화면이 윈도우 화면이죠. 4k 모니터를 두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지금 보이는 화면이 어, 윈도우 pc 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요그 다음에 어, 맥북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pc 는 아래에 있기때문에 안보이는 상태고요 그래서 여기서 스위치를 눌러주면 맥으로 바로 전환을 합니다. 여기에 넥시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다른 스위치를 다시 눌러주면 지금 화면이 맥으로 전환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좌측에 어 좌측 모니터도 맥북의 모니터 카탈리나 보이고 있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어 맥북 화면 인터넷 인터넷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맥이 이렇게 세대 연결이 되겠습니다. 맥에서 어 보시면 화면 설정으로 가면 어 정렬로 들어가지면 세 대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어, 왼쪽 모니터 4K 어, 왼쪽 모니터 오른쪽 모니터가 4K 모니터 32인치 모니터가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게 내장 어, 그 맥북 내장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두대 PC를 이용해서 윈도와 맥을 이용을 해서 모니터를 공유하는 방법을 지금 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넥시 제품을 쓰고 있고요.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HDMI는 안 되고 DP 케이블만 가능합니다. HDMI, HDMI 케이블은 어, 이 수평 해상도를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버벅, 마우스 버벅, 버벅임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시면 DP 케이블을 이용을 하시면 마우스 버벅임이 전혀 없습니다. 60Hz를 지원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DP 케이블을 이용을 하셔서 어,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HDMI 케이블이 60Hz를 지원, 포켓 60Hz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실제 사용을 해보면 은 그래픽카드 호환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 지원을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0Hz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마우스 버벅이면 은그 서지를 아합니다 뭐 PC용으로는 서지를 아합니다 뭐그 HDMI 케이블은 일반 텔레비에서 그 감상용, 어, 텔레비 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감상용으로는 설수 있지만 모니터용, 우리가 실제 마우스를 작동해서 작업을 하는 모니터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는 어,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스위치를 이용해서 4K 모니터를 두 대를 윈도우와 맥을 두대 동시에 공유하는 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많은 IT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어, 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부분 사용자가 편리하게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나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